자, 다시 돌아온 시름 경기장. 이번 대회에는 커티스 말고도 여섯 개 나라에서 50여 명의 외국 시름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아, 그럼 몽골이야.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루시아, 러시아 루시아, 자 이번에는 많은 플레시셜이또 폭주를 갈것 같은 스들이 출전합니다. 미국의 짠슨 커틱스 참가과 바로 2 m 터 33cm의 어머, 키를 자랑하는 커티스 존슨 와, 농구장 같요 갑자기 필살기 미러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트린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게로 두고 는군요 역시, 아, 커티스 역시 커티스가 있겠군요. 뒤로 넘어갑니다 음, It's a very exciting sport It's very quick um, It's not as easy as it looks <웃음> 커티스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사포를 잡습니다 준비 아... 땀은이는 모습 아요 Okay. 자1 0년 운동 키가 180이에요. 네. 자하늘도몸 뛰지. 아, difficult. <laughs> it's not easy. It's not easy. Why? Um, because it's about balance and technique. So more practice, more practice, more practice. Um, no sport is easy that requires technique or skill. 하는 커티스의 어마어마한 몸집. 결국, 세대력 기술은 못 보이고, 골판에 넘어졌습니다. 전순을 보면 농구가 먼저 떠오르죠. 네, 이게 전순 선수가 사실 농구선수를 약을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발목 부상으로 그만 더야 했고요. 오. 3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시렴, 농구 이상으로 그에게 열정이었습니다. 를지수 있는 상황인데 이야말로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이지요. 자, 3년을 oh, oh. 갈고 닦고신트스고 일로 치기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승리를 막니 순간. I w a n t to be a c h e n oh. l j o h n oh. s oh. 세름은내 운명. 모래판의 거인 커티스 존슨. 천하장사가 되겠다는 그큰꿈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음. 우리 딸이